안녕하세요 뭐든지 워샷해보이는 남자 워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정관장에서 새롭게 선보인 테이크5 망고키위 체리피치를 마셔볼건데요 6연근 풍삼, 콩기, 마카, 물금, 생강 우가지 식물추출물과 카우린 2000mg을 함유한 파페인 제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합니다 키지 디자인부터 아시면 상쾌해질 것 같은 비주얼인데요. 그러면 테이크 5 웰리턴을 원작해 보겠습니다. 我完了 <clears> Thank <throat> <clears> o <throat> 상쾌한 비주얼 만큼이나 상쾌한 맛이었는데요. 정말 힘이 넘쳐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미스 리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